가수 장민호가 눈부신 비주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장민호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장민호는 슈트를 입고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첩보영화 007 시리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민호 007 영화 한 장면 멋진 모습에 또 반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FBI 요원 같아요. 오빠 사진 자주 올려주세요. 너무 반가워서 총 맞기도 전에 기절했어요. 뭘까요? 얼굴은 심각한데 몸이 귀엽. 민호 오빠 너무 멋있어요. 슈트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민호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멋있을 수가 조각같은 미모가 빛을 바랍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민호는 전국투어의 포문을 여는 대구 공연을 끝마쳤습니다. 14일 소속사 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민호는 지난 12일, 13일 대구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단독 콘서트 호시절 대구 공연을 성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장민호의 데뷔 25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두 번째 단독 콘서트입니다. 공연명 호시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추억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장민호는 공연에서 지난 8일 발매된 정규 2집 이터널의 타이틀곡 사랑 너연니를 비롯해 신곡 모두를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팬들이 직접 듣고 싶어하는 신청곡을 메들리로 준비하는 등 세트리스트를 꾸렸습니다. 한편 장민호는 오는 19일 20일 광주 26일 27일 성남 다음달 10일 11일 부산 공연으로 팬들과 호흡합니다. 티켓은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